들리시나요? 마이크? 네.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네, 모든거는 어? 다 요정비드님 다돈돈 어, 벌러 가셨어요 네 연남동에 오는게 외근이구요 오늘은 이제 모처럼 외근이 아닌 이제 그 요정님 계신 곳에서 아마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1부에서 이제 하기로 했던게 핸드폰 잃어버려서 정말 큐시드큐시드를 <웃음> 방송 중에 가끔 보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오튜리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그 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내 아이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획을 지금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어, 아이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아이큐 얼마일 것인가 예! Yeah! 그렇죠 1년 중 30일이 있는 달의 총 개수는 30일이 삼십일이 있는 달이요? 6월달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아니에요? 나라 이거 잘 모르는데 몇몇 몇 개죠? 1월은 네개예요네개요네개 4개 가겠습니다. 일단 지성이 힘을 보여주세요. <웃음> 이번 네모칸 안에 들어갈 모양으로 알맞은 거은 위에 거 어, 규칙이 뭐죠? 이거 막 규칙 같은 거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? 다 나오는군요. 첫번째꺼야 첫번째 왼쪽 맨 위에꺼야 네! 아, 왠지 느낌 느낌 이게 좀아 음? 마이너스 2 1 3 4 어? 어? 이거 규칙 알거 같아요 앞에 두개 더해서 뒤에거 맞죠?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 2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3은 4 3 더하기 4는 7 7 하겠습니다 7 4 왼쪽 두 번째요. 왼쪽 두 번째요. 네. 모르겠어요. 뭔가 오디오를 채워야 될것 같긴 한데,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, 어떻게 채워요?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. <웃음> 어느 한 우주선이 멀리 떨어진 행상황에서 이상한 언어로 된세 개의 메시지를 받았다. 선장은 이 메시지를 연구하여, 음, 음, 위험 로켓 폭발이고, 음, 음, 위험 우주선 화재. 가있네요 그럼 플러스 표시는 폭발 이겠죠? 저탐모양 어... 비순모양은 위험 바의 모양은? 로켓! 로켓일 것 같아요! 로켓! 로켓! 이겠죠? 어, 모름표 안에 들어갈 그림으로 알맞진 것은 홍가미 세모 네모들이 나와있는데 어... 세모가 마지막 칸에 안 나왔으니까 세모 첫번째 가겠습니다. 찍어야죠. 뭐. 방법이 없어요. 라이브 저 6시까지입니다. 네. 이자 아! 어! 두자리 그 아니네! 두자리 어! 그 아니구만! 평균마다 조금 좋네요. 괜찮네. 괜찮네요, 네. 아, 생각보다 똑똑했네요. 어디 찍은 데 90% 아니었나? 나라의 잠재의 의식 아닐까요? 네. 나라의 아이큐는 124입니다. 나라의 아이큐는 124! 그렇죠.